퀵? 어 남벤장 근데 아무도 없어? 어 아니 수업하려면 한 시간 남았어 뭐라고? 아나 엄청 늦은 줄 알고 아 시간 착각했네 엄청 뛰어왔는데 아, <웃음> 아 바보다 바보 아아 아, 오바퀵 이씨 저걸래 남벤장 야 내가 보여줄 거 있어 신기한 거. 봐봐 뭔데? 짜잔! 문어! 어! 문어다! 이거 앞뒤로 달라지는 문어지! 나도 만져보자! 음! 난 지금 태권도 학원 나서 신났어! 아! 나 지금 시간 착각해서 너무 화났어! 이게 앞뒤로도 달라지지만 이건 더 특별한 문어야! 특별한 문어? 왜? 뭐가 특별한데? 그냥 앞뒤로 바뀌는 거! 이게 다 아니야? 이렇게 이렇게 불이 빛나는 무너지와 <웃음> 음. 진짜 불빛나네 나 이렇게 불빛나는 무너 처음 봐와 신기하다 나 이거 주라 어허 어, 이거 나 산지 얼마 안되는데 이걸 주라고? 그럼 이거에 걸맞는 뭔가를 줘야지 아하 지금 거래하자는 거세요 남 사장님 오 사장님! 저희 회사 스타일 아시죠? 깔끔하고 정직하게 거래합시다! 오케이 그럽시다! 오케이 저는 이걸 거래하겠습니다.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와, 아 이거는... 오야 남벤장 이거 봐라? 이거 우리 오키님이 그려주셨다? 대박이지? 완전 그림 잘 그리지 않아? 와 대박 진짜 잘 그린다 그림 이걸 그려서 줬다고? 오키님이? 와. 어? 에?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건데 이걸 내밀겠습니다 정말 정말 아끼는 거? 그게 뭐죠? 저는 이거요 와 이거 뭐야 장난감 카메라 아닙니까? 이쁘긴 한데 제건 불빛도 나온다고요. 이걸로는 안 됩니다. 저를 그렇게 상도도 없는 사람으로 보시면 곤란하십니다. 거기 옆에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. 뭐 오른쪽 버튼? 이거 누르. <웃음> 우와 우와 비눗방울 나와 대박. 오, 이거 사진도지 켜? 와. 우! 신기한데. 어. <웃음> 어때? 좋지? 그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거야. 나한 번밖에 안써 봤어. 딱한 번. 오, 이거 좋네요. 그럼 제가 이거 거래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승인. 승인. 보면 진짜 재밌겠다. 키키 키키 오비키... <웃음> 어, 뭐야? 남반장이랑 오비키? 우리 말랑이 거래 하나 보네. 안녕하세요. 어, 양갈래? 양갈래? 관장님, 아직 안 계신가? 계셔? 아직 수업시간 아니잖아. 어 맞아.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냐? 난 원래 그냥 일찍 자주 오고 얘는 수업시간이 1시간 일찍인 줄 알았대. 아, 아, 아우 아. 그럴 수도 있지. 나 여기, 여기 온지 얼마 안 됐거든. <웃음> 너네 말랑이 거래하고 있었냐? 말랑이기보단뭐 거래를 하고 있었지. 나도 엄청난 거 있는데 엄청난 거? 뭔데? 나도 엄청난 거 엄청 많은데? 어, 내 거에 비하면 안될 텐데 참.. 뭐길래? 뭐길래? 뭐길래? 꺼내봐! 꺼내봐! 꺼내봐! 내건 이거야! 뭐야? 알약? 이건 그냥 알약이 아니라 봐봐. 그냥... 알약 모양인데? 이거! 립스틱이야. 오 대박! 알약이 아니라... 립스틱? 아! 한번 써보고 싶다. 엄청나지? 이거랑 대등하게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좀 센데... 그래도... 이거보다 고급지긴 힘들 것 같은데 고급져? 음. 어? 이거 뭐야? 금이야? 이건 그냥 금이 아니지 이것도 립스틱이지 우와 이건 금이잖아. 내놓으신 게 너무 약소하신 것 같은데. 약소? 추가해주세요. 추가. 추가. 추가. X 누르면 되잖아요 X? 거절하라고? 아이씨,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?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이거 밤에 야광으로 바뀌어 오 야광 내가 또 야광 좋아하지 <웃음> 승인 하시겠습니까? 그래 승인 승인 오오 알레기랑 말랑이 특템 이거 해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오. 오! 오! 오! 오! 나도 이거 해 봐야지. 와. 아. 아! 이게 뭐야? 황금색으로 발리잖아 예? 황금색이지. 야, 오베키. 너 이거 뭐야? 이거 황금색이잖아. 뭐가 너가? 너가 안 물어봤잖아. 황금색인지 빨간색인지. <웃음> 당연히 빨간색으로 발리는 줄 알았지. 너내 입술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아 어? 어떻게 할 거야? 자 이제 수업한다 모여라. 네. 아 진짜. 전체 철영 인사 피룡 피룡 어 갈래는 뭐 반짝이 같은 거 먹었어? 입술이 황금색이네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뭘 잘못 발라서 <웃음> 그래 다들 차려 바로 정권 찌르기 하나